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1년 동안 한국의 각종 신문 잡지 방송이나 공청회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살,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미국 적그 미국 적 플레이어를 살펴보면 트럼프가 가장 중심에 차지, 어,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무부 장관인 폼페이오, 그리고 대북 특사인 비건, 그리고 볼턴 등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그러 북한 측 플레이어를 살펴보면 김정은이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동안 외무부 장관인 최선이라든지 조평통 위원장인 김영철의 위험도 어, 등장하고 있습니다. 그,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반도의 문제인데 중국이 상당한 영향을, 비중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트럼프가 그러면 그 한반도 정책을 통해서 먹고자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장 큰 관심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있습니다. 트럼프는 이 비핵화를 위해서 대북 제재를 이미 지속하고 있고 CVID라든지 아니면 FFVD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원하는 한 가지 요인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측이 더 많이 내는 것, 것입니다. 그...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북한이 ICBM 개발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. 자 그렇다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북한은 이미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서 한미군사훈련을 어느정도 중단시켰습니다. 감 축소시켰습니다.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것은 종전선언이고 북한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철,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작은 규모의 검색으로 장학생이 나오는데요. 이 이유는 한국계, 한국인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로즈 장학생,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요. 이 장학금을 수용하게 되면 영국으로 유학 후 다시는 미국으로 귀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그것은 잠깐 동안 불법 체류에 신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네, 지금까지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